네. Lesson 1 read Stay tuned for my story 볼게요 네. Stay tuned 하면은 그 다이얼 같은 걸 조절하다는 소리인데 그 조절돼 있는 상태 그 상태를 tuned 라고 해요 Tune인데 D가 붙은 거야 그 상태로 머물러라 즉 채널 돌리지 말아라 채널 고정 이런 표현입니다 Stay tuned for my story 나의 이야기에 채널 고정 w rap it out 제목이 첫번째 w rap it out. Wrap 알죠? 네, 랩을 해내는 것을 rap it out 이렇게 한다 a 랩을 합시다 이런거죠. open your mind, open your heart look around, let's rap it out. 처음에 이렇게 했어요. 대문자로 이렇게 한 것은 그냥 그 rap 이라는 표현을 좀더 강조한 거죠 어쨌든 뜻은 음, 마음을 열고 마음을 열고 마음이라는 거를 단, 다른 단어로 썼을 뿐그 의미는 다 마음이에요 마음을 열어요 마음을 열어요 그러 그리고 둘러보세요 그걸 다 랩을 할수 해봅시다 그걸 다 랩으로 해봅시다 이런 소리로 네. Hey I'm MC Joy 그러니까 MC는 어떤 방송의 그 진행자를 얘기하는거죠 Master 또는 Mistress of t h Ceremony 라는 표현인데 어쨌든 MC Joy 이름이에요 저는 MC Joy입니다 안녕하세요 DO YOU w a n t to WRITE YOUR OWN RAP? 자, 원하나요? 뭐뭐하나요? 자, DO YOU w a n t to WRITE? 이거는 많이 아, 했던 표현들이죠? Want 원, 투, o 부정사 여러분 자신의 랩을 하고 싶나요? 네, 그럼 YOU CAN RAP ABOUT ANYTHING BECAUSE EVERYTHING CAN BE A STORY FOR A RAP YOU CAN RAP 할수 있어요 어떤 것이든지 여기서 ANYTHING이라고 한 것은 어, 어떤, 일부는 되고, 일부는 안 되고, 이런 게 아니라, 모든 것을 좀 강조한 거예요. 자, anything. 어느 것이든지에 대해.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다 랩할 수 있어요. because, 뭐, 이기 때문에. 예, 접속사. 접속사 뒤에 주어동사. 잊지 마세요. 접속사 뒤에 주어동사. 예, 모든 것이, 이땡의 모든 것이. 모든 것이 이야기가 될수 있어요. 랩을 위한. 그니까, 모든 것이 다 이, 이, 랩을, 랩의 소재가 될수 있기 때문에, 어느 것이든지 다 랩을 만들 수 있어요, 만들 수 있어요, 랩할수 있어요. I get ideas when I'm on the bus, in the shower, or in my bed. 나는 아이디어를 얻습니다. 뭐랩 아이디어겠죠? 뭐할때 접속사예요. I'm on the bus, 버스를 타고 있을 때 또는 샤워 도중에 또는 in my bed. 그러니까 or 이런 접속사는 딱한 번만 붙이지만 마지막에. 근데 여기는 좀 같은 성격들이 와야돼요 on the bus, in the shower, in my bed 예, 다전치사전치사전치사인데 전체다, 전체다, 버스 타고 있을 때, 샤워할 때, 잠자리에서 예, 있을 때, when 이때는 때 접속사 as랑 바꿨어도 돼요 이때 접속사는, when은 뭐뭐할 때, 이때 as 자, 그때 나는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요 아이디어를 얻어요 I write down. 그러면 아이디어가 떠올라. 그럼 어떻게 해? 그냥 머릿속에 갖고 있다가 나중에 잊어버리니까 안 되죠. 그래서 write down. 기록을 해둡니다. write down. my ideas and 그 다음에 기록한다 뭐해요? 나중에 사용한다 얘기죠. 그것들을 이때 데미 가리키는 것은 뭘까요? 네. ideas가 되겠어요. 복수니까 데모를 표현했어요. w h e I write my rap. 내가 랩을 쓸때 그것들을 사용합니다. 기록해뒀다가. There are no rules for writing raps. 자 there 뭐뭐가 있어요. 근데 복수예요. 룰 u l e s 니까 so, are. no rules. 자 no라고 한건 없다는 의미죠. 규칙이 없어요. Writing rap, r a 쓰는 데는 규칙이 없어요. 뭐가 전치사입니다. 전치사 뒤에는 뭐가 온다? 동명사가 온다. 네, 랩 쓰는 데는 규칙이 없어요. 마음대로 써라. 맞 You can start today. 오늘 당장 시작해 볼수 시작할 수 있어요. 시작해 봐요. 라고죠?